이게 뭘까요? 이거. 자, 이거 A's, no more. B, 그 다음에, N, C, g, t 이 부분이에요, 이거. 이거 공식화 시키면, 자, 우선, 여기 no more가 보이죠? 그리고 뒤에 N이 보이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자 A가 B가 아닌 거하고 C가 D가 아닌 거가 같다라는 표시예요. 해석을 굳이 해본다면 직독직하게 A는 B가 아니야 음. A는 B가 아니다 그 다음에 끊어 C가 D가 아닌 것처럼 이라고 싶하면돼 됐죠? 어. 그래서 요거 영령이 나왔어요, 엄마. 아마 그대로 고유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요 얘문 바로 들어볼까요? 자, 예를면 어, 왜 고래는 이렇게 돼. 어, 피시 물고기가 아니야. 그렇죠? 어, 뭐가 빠졌네 자, no more. 넘어가 나와야겠죠? 넘어 어, f i 어, 보에는 물고기가 아니래. 그 다음에 뒤에 뭐나오는데 됐나 오면 되지. 뭐처럼? 어, 말이, 어 h 스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is 이러면 돼요, 그냥. 반복되잖아, 이게 얘가 C인데, 봐봐. 아빠 이렇게 나갔는데다면얘가 요게 A잖아. 요게, 요게, 어, B구나. B잖아. 그게 C가 되겠지. D는 어디니? 있 D는 같으니까 생각해준 거야. 어, 여기서 D는 생략 됐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계수 주면 된다. 이게 나왔죠, 여기. 이게 중간으로서 출제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거 번호를 달죠. 1 번. 이거 반대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노레스 부분이에요. 노레스 노래스 B. 자 똑같이 갑니다. Then C E E. 이건 뭘까요? 노레스가노레스 대니 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경우 두개 가장 막어 막강한 어 구문입니다. 고난도 구문인데 A는. 못지 않게. 아, C가 D 한것 못지 않게. 라고 했는데요. 여기 좀공격시켰죠 여기도. A는 D가 아니다. C가 D가 아닌 것처럼. 이거 부정공이라고 얘기해서요. 거는 오히려 A는 B C, D. 그치? 어, 예문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My Girlfriend. 내 여자친구는? My Girlfriend. Girlfriend. 내 여자친구는 뭐 할까? 귀여워. Is. 어, no less. Cute. 라고 할까요? Cute. 귀여워. Less. Then. 뭐처럼? 너 여자, 너의 여자친구와, 어? 어, 너의 여자친구가, 유 o 지라고 해도 되지? 그죠? 어, 슬격 플러스 명사니까. yours, 어, 뭐한 것처럼, is cute. 귀여운 것처럼. 역시, cute는 안 써도 되지요? 반복되니까 생략. 그렇게 배우게요 됐죠? 요, 일문도 그대로 노래 센이 떨어진 거. 즉하죠. 됐죠? 자, 두 개를 청했으면, 1번, 2번 찾겠습니다. 근데 3번에다가 내가 모아서, 붙은 것들을 쭉 정리할게. 붙은 것들을 정리합니다. 3번에. 어, 뭐냐면, 첫 번째, 3번에 첫 번째 붙어 있을 때요. no more than, 이렇게 나온다. 뭐냐는 얘기야, 이게. no more than, 요거는 only의 뜻이에요. only. 오 o 에 불과한 only. 자, no less than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no less. 아까 떨어졌잖아. no less than이 붙으면 as, Much as e t 또는 as many as e t 자, 요거는 뭘로 구별하냐면 as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가 단순지 복수인지, 즉쓸수 있는 명사인지 어쓸수 없는 명사인지 이거 가지고 따지면 요 요런 의미다. 또 있어. 어, not이 있죠. Not more than 이렇게 쓰 수도 한다 Not more than 무슨 뜻이냐면 at m o s t 이다 고작해야? 기껏해야? 이거 봐 규칙 이렇게 어, 잡아내면 돼. 그러면 Not l e s t 는 뭘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이것도 봐봐요. 그치? 그 어, 여러 분이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예문을 하나씩 다아볼게요 그는 뭐 어, 그는 그는 뭐 해볼까요 자 10달러 10달러 해볼까요 he has no more than ten dollars 라고 해봅시다 계속 똑같이 he has No less than ten dollars 라고 해봅시다. 다 다시 땡땡, 땡땡. Not more than, so so. 어, 그 다음에 ten 마지막 하나도 not less than ten d o l 자, 이렇게 돼요. 자, 긍정일까요? 구정일까요? 구정. 그죠?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어,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뭐야? 긍정의 의미입니다. 긍정. 차트는 똑같아요. 10달러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요 이거는? 어? 아 그죠? 이거는? 어 긍정.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어? 불과 10달러 이런 뜻입니다. 불과 10달러. 고작 어, 불과 10달러 밖에 없어. 이런 놈이야. 부정적이죠? 얘는, 얘는 10달러 만큼이나 있어. 10달러 만큼 있어. 돈이, 얘는, 얘는, 얘는, 어, 고작해야, 또는 기껏해야, 이런 뜻이야. 어, 기껏해야, 10달러 있어. 똑같이 다 10달러가 있어요. 근데 같은 팩텐데로불 구하고 자 이거를 읽어내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자 적어도 10달러는 있어. 이런 뜻이 맞지 어. 이렇게 연결이 됐니다 그래서 이두 이 개가 1, 2번이 보완되고 3번은 외우는 어, 좋아. 외우는 게 좋다.